안녕하세요 당연조실험실의 조재만 입니다 아, 오늘은 새로운 제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새롭다고 하기엔 좀 오래된 버전이긴 하지만 미박스 라고 하는 어, 옛날 tv 를 스마트 tv 로 바꿔주는 장비 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 안드로이드 기반의 tv 세톱 박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쓰던게 하나 있긴 있었는데요 최근에 어, 제 작업실에서 쓰고 있는 애플 TV가 너무 오래돼서 어 애플 TV 초기 버전이 업데이트가 계속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 어플리케이션도 생각보다 너무 제대로 잘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미 박스를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요전 버전이 있었어요 미 박스 3라고 하는 버전이 있었는데 그거를 집에서 쓰고 있는데 아주 잘 쓰고 있거든요 어, 거실에는 셋톱박스가 있으니까 케이블 TV 셋톱박스가 있으까잘안 쓰는데 방에서 보는 TV에 그거를 연결해 놓고 넷플릭스를 아주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공중파 보다 넷플릭스를 보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제일 중요한 <웃음> 저의 이제 TV 생활이 됐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얘를 한번 사서 지금 작업실에 있는 애도 넷플릭스가 좀잘 돌아가게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샀어요 뭐 물론 어 요거 말고도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쓰려고 요거 말고 다른 버전들도 몇 가지 사봤는데 샤오미께 그나마 업데이트를 계속 해 주고 밋박스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넷플릭스를 본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이럴 수 있어서 그래서 구매해 봤습니다 요번에 구매한 건 새로 나온 미 박스 s 예요 얘는 4k 까지 지원되는 형태 구요 그리고 안드로이드의 최근에 그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 오레오 버전이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캐스트도 빌트인 돼 있어서 구글 스피커폰이나 구글 그 솔루션에 물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뭐 원격으로 조정을 한다거나 스피커를 통해서 컨트롤 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 고그러더라고요 아직 구글 스피커도 하나 있긴 한데 그게 미국 버전이라 제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쓰지 못해서 어디 그 사무실에서 음악 듣는 블루투스 스피커로 쓰고 있는데 아, 오늘은 요걸 한번 오픈 박스 하려고 나왔습니다 오픈 박스는 뭐 내용이 별거 없으니까 내용 한번 살짝 보고요 그 다음에 어, HDMI 케이블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볼까 해요 이거 산 김에 그래서 일단 한번 오픈 박스를 보도록 하죠 박스 표면에 뭐 표시되어 있는 것은 크롬캐스트 빌트인, 뭐 구글 어시스턴트 빌트인, 4K 울트라 HD 플러스 HDR 까지 된다네요. HDR이 정말로 잘 될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TV를 바꿔야 되는데 아직 TV를 못 바꿔서 4K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는 못해 보겠네요. 자그 다음에 쿼드코어 CPU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음, 프로그램들은 뭐 기본적으로 넷플릭스 프라임 비디오 그 다음에 유튜브 불스원TV 그 다음에 스포티파이 뭐 이런 것들 되고요 또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뭐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쓸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와이파이도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HDMI 케이블로 연결하고요 그렇답니다 짜잔. 오, 디자인은 조금 많이 각져졌네요. 원래 이전 버전이었던 3는 되게 이렇게 얇은 접시 형태였는데 요번 거는 이렇게 좀 박스 그냥 애플 TV랑 너무 비슷한데요. 스타일도 그렇고 뒤에 있는 케이블도 그렇고. 케이블은 어, 오디오 케이블, HDMI 케이블, USB, 그다음에 전원 케이블 포트가 있고요. 오, 어, 이게 뭐 저기서는 어디서 받는 건지 모르겠네요 앞면에 이게 밑에가 투명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꽂아야 할것 같아요 위는 블랙인 것 같은데 밑에 한칸더있데요 이건 투명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설명서예요 영문 버전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건 뭔지 모르겠고 이거는 프로덕 인포메이션이고 별로 중요한거 아니죠 짜잔 첫번째는 아답터입니다 아답터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리모컨 리모컨에는 오 넷플릭스가 있네요 넷플릭스가 앞에 있으면 저에게는 더더없이 좋은거네요 넷플릭스 프라임 비디오 플러스 마이너스 뭐 컨트롤 하는거 건전지는 안 주네요. 건전지는 따로 쓰네요. 이제 일본, 중국 제품들도 건전지를 안 주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어 짧지만 HDMI 케이블도 들어있습니다. 길이는 딱이 정도, 1m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케이블에는 high speed HDMI 케이블 with ethernet 시 되어 있는 버전이네요. 아마도 HDMI 버전 2.0 케이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답니다. <웃음> 뭐 장비는 이래요. 그래서 뭐 쓰는 거는 그냥 똑같아요. 우리 그 케이블 세터박스 쓰듯이 쓰면 되는데 안드로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아마 인터페이스도 생각보다 익숙하실 거예요. 대부분 안드로이드 폰이나 이런 데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수, 사용하는 거나 이런 건뭐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 뭐 나중에 좀더 써보고 또뭐 언급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을 또 드릴게요 오늘 이걸 빌미 삼아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HDMI 케이블이라는 놈입니다 네, HDMI 케이블은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이 되어 있어요 한쪽은 좀 밋밋하고 이렇게 삼각형 역삼각형 사다리꼴 모양이라고 그랬 되나요 그런 형태의 포맷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은 이제 단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HDMI 케이블은 요런 모양이 한 일곱 가지 정도가 될 거예요. 뭐 요런 타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미니도 있고, 마이크로도 있고, 그 다음에 차량용으로 쓰는 결합하는 것도 같이 달려 있는 그런 형태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포맷은, 어, 예전에 그 DBI라고 그래가지고, 어, 그 디지털 케이블, 그러니까 영상용 디지털 케이블에서 확장된 형태의 케이블입니다 이 케이블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케이블 포맷을 처음 만들 때 음성 신호도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음성도 디지털로 송출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영상과 디지털 음성 요거까지 포함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물론 여기 추가적으로 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보낼 수 있도록 잘 설계되어 있는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응용하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곳은 첫 번째는 방송 쪽입니다 HDMI 케이블은 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1, 뭐 1.0, 뭐 1.3, 1.4, 뭐 2.0, 2.1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건 1.4, 2.0, 2.1 정도입니다. 어 1.4는 어 4K가 지원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30P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30P라고 하는 거는 피처 프레임 다시 말해서 그 초당 30장의 영상을 보내 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만큼 속도가 느린 케이블이라는 거죠. 그래서 4K 이상의 TV를 가지고 계시고 4K를 안정적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HDMI 2.0 케이블을 구매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신경 써서 구매하시면 아마 쓰시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 요 모양도 그렇지만 이 HDMI 케이블에는 HDCP라고 해서 그 영상 보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그런 것들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HDMI 케이블은 어, 특성을 좀탈 수도 있습니다 장비에 따라서 잘안 맞은 경우도 종종 있고요 요즘은 거의 없는데 예전엔 그런 일이 조금 비일비재 했어요 그리고 연결했을 때어뭐 코드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재생이 안 된다든지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는 뭐그 영상에 코덱해서 뭐 라이센스 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는 용도로 다들 많이들 인식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제대로 이제 풀 h d 이상의 영상을 재현할 수 있는 장비인지 식별하는 용도로 쓰신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옛날 장비들 중에는 이 HDMI 케이블로 연결했을 때 실행이 안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뭐 모양만 다르니까 젠더 껴서 쓰면 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HDMI 케이블은 젠더를 이용했을 경우에 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hdcp 라고 하는 그 정보가 들어 있는 젠더 그리고 그그 그 정보를 송수신 할수 있도록 그젠더에 시뮬레이션 될수 있는 고그 라인들이 이런 것들이 배선이 돼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약성이 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hdmi 는 케이블 생산 이라든지 제품 생산하는 업체들이 라이센스 료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규격 이라든지 이런게 조금 까다로운 편이긴 해요 일반적으로 영상이 아니라 모니터에 사용하신다 그러면 hdmi 케이블도 물론 좋은 솔루션이긴 하지만 요거보다 조금 더 편리한게 dp 케이블입니다 왜냐하면 dp 케이블은 디스플레이 포트라고 그래서 그 모니터 쪽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 모여서 만든 케이블인데요 그 케이블을 쓰게 되면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이 없이 로열티 프리로 진행되는 케이블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호환성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어고 그 형태로 쓰시는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역 대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hdmi 2.1 이면 모르겠지만 2.0 까지의 대역은 실제로 dp 케이블 포트가 훨씬 더 대역이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고 포트를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겁니다 어쨌거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카메라에 쓰는 것처럼 뭐 미니 뭐 미니 HDMI 혹은 또 마이크로 HDMI 이런 케이블이 나오지만 뭐다 호환되기 때문에 단순히 젠더를 꽂거나 아니면 케이블만 바꿔 주시면 그대로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요밑 박스 S에 대한 오픈 영상과 더불어서 HDMI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어요. 뭐 아주 긴 내용이나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궁금하신거나 또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그 밑에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성실히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